고기에 구워먹어서 얼음 두개탁 올려놓고 아 어, 약간 이런 느낌. <웃음> 아 죄송해요. 키스해 <저. 웃음> 라면요. <웃음> 저 라면 진짜 사랑해요. 네 저도 라면 좋아하죠. 라면 무, 무슨 라면 라면을 응? 최해? 까르보나라 불닭볶음면 플러스 반숙란. 저는 진라면 수만맛 쓰다가 고춧가루랑 청양고추 어. 그다음에 반숙란. 나 라면 다 좋아해. 지금 이 편은 2019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판매 순위로만 정리를 했습니다 판매 순위로만 그래서 신라면이 위에 있구나 일단 신라면이 1등 이건 당연하겠죠? 진라면이 2등인데요 요즘은 엎치락뒤치락 한답니다 진라면이 밑에 있다가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난 신라면이 너무 아이 없더라고 좀 맹맹해요 좀 뭔가 바뀌었나 봐요 깊은 맛이 사라졌어요 예, 신라면 일단 내가 알기로는 인기 많은 이유가 옛날에 있던 라면 중에서 제일 매워서 하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맵고 음. 짠 거를 되게 좋아하잖아 아, 그래서 센 애가 1, 이등인가왜 웰메이드고 well 그리고 신라면 광고하는 사람들은 약간 신라면이 되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 라면이다 보니까 그 나라에 영향력 있는 어, 사람들 음. 최근에는 수천 손흥민 선수도 하는 것도 봤고 음. 한국인의 매운맛을 보여주지 약간 이런 음. 느낌의 키워드를 잡은 라면이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옆에 있는 친구랑 한 맞춰 보죠. 자, 첫 번째 맞출 수 있어요. 너구리, 불닭볶음면. 까르보나라 불닭볶음면? 진짬뽕 짜파게티. PC방에서 짜파게티 시킨다? 그러면 진짜 그 알바 바빠집니다, 그냥. 이게 진짜 냄새를 참을 수가 없다, 짜파게티는? 한번 시키면 다섯 개씩 주문이 들어오는 그 전설의 라면. 이러이는 짜파게티 요리사. 짜짜로니 까자. 짜파게티가 짱이야. 왜 그래요? 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웃음> 연락 주세요. <웃음> 짜짜로리는단 짜장면 맛, 짜파게티는 라면 맛좀 많이 심함. 우리고 추억의 맛이기 때문에까지 올라오지 않았나 싶어요. 짜파게티는 뭐에다 섞어 먹어도 맛있어. 맞아, 맞아. 너구리에다가 섞어 먹어도 음흠. 맛있고, 불닭볶음면에다 섞어 먹어도 음... 맛있고. 약간 그런 케미의 왕. <웃음> 아 짜파게티 먹고 싶다. 그러니까 짜파게티가 땡기 때가 있어요. 또 이렇게. 2단계를 가보겠습니다. 짜 음. 육개장컵 라면. 쌉인정 하지만 싫어하는 사람이몇명 있습니다. 왜냐 너무 많이 줘. 경계근무 쓰거나 아니면 중간 중간에 간식으로 육개장 사발면 많이 주거든요. 군인들이 이제 그래? 육개장 사발 면을좀호불호 갈립니다 이거는 MT 가잖아 필수야 필수고 세개까지 가능합니다 어. 진짜 문제지 <웃음> 먹다 보니까 <웃음> 오 맛있는데? <웃음> 그리고 한 솥이랑 봉구스 밥버거에 같이 먹으면 맛있어 야싸면들 <웃음> 그리고 또육개장으로랑 같이 팔잖아 어. 도이트 안성탕면 안성탕면은 경남권에서 많이 사 먹어요 된장 베이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죠 안성탕면도 국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성탕면을 되게 많이 드시더라고요 맞아. 담백하니까 안성탕면은 국물 있죠 계란은 무조건 풀어봐야 돼요 나는 근데 어. 계란 하나는 풀고 하나는 안 풀어 맛있어 그렇게 먹으면 푼 거랑 안푼 거랑 둘다 즐길 수 있다고 자 그다음 내냄띤 이거는 비빔 중에서 거의 원탑이 아닌가 짜파게티랑 쌍두마차를 이룬다고 저는 음. 생각을 해요 고기에 구워 먹어서 얼음 돌게 탁아 올려놓고 아, 아, 아 약간 이런 느낌 아 죄송해요 패스해 라면요 이건 뭐예요? 비빔면이란 동급이면서 우리가 아주 익숙한 아 불닭볶음면 따단딴따단 사망도 히트를 하나 해야죠 불닭볶음면이 히트를 했죠 이 이후에 배절이 좀 많지 오바두다 불닭이 다 있죠? 네. 불닭 치약도 있는데 뭐 요즘 불닭 김치도 있더라고요? 네요. 불닭 제가 진짜 너무너무 사랑해요 왜냐면 불닭은 처음에 먹었을 때 엄청 매운데 이게 단련이 되잖아? 맞아, 그럼 맞아. 이제 단맛이 막 느껴져 불닭볶음면도 컵라면으로 드시면 안 되고요 봉지에 끓여서 먹으면 더 왼발이 쫄깃쫄깃해서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닭볶음면은 초반에는 매웠는데 요즘은 안 매워요 너무 달아요 이제 맵다는 인식이 별로 안 들어요 불닭볶음면은 어, 맛있네? 핵불닭이 좀 맵지 불닭볶음면은 김에 싸서 먹잖아요? 진짜 음. 종락입니다. 짭조름한 김에다가 이거 올려가지고 <웃음> 자 안성판면 옆에 뭐가 있어요? 열라면? 너구리! 너구리 좋아하시나요? 너구리 좋아... 하는 편은 아니에요. 짜파게티랑 비벼먹을 때만 넣고 따로는 안 드시는구나. 음. 해물라면의 대명사라고 할수 있겠죠. 오지어 짜뽕 가라! 너구리가 짱이다. 너구리는 커, 나는 컵라면 더 맛있더라. 그리고 그게 있잖아. 다시마. 아 그쵸. 딱 깠는데 다시마두 개다? 이날 그냥 되는 날이야. 이게 너구리 그 면발 때문에 땡길 때가 있어요. 다른 것들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너구리의 면발이 되게 두꺼워지니까 아! 이렇게 아! 뭔가 되거든요 와 진짜 너무 먹고 싶다 라면 너구리도 그 뭐지 영어로 막 하는 거 있었는데 잘못 봐고 이게 거꾸로 돌리잖아 RTA 어 그러네 어, 그리고 외국인인가? 누가? 이렇게만 보고 알 t a 는 뭐냐?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그분에는 사막라면. 삼양라면. 사막라면이 중간에 햄맛을 뺐다가 다시 추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햄맛을 많이 추가해가지고 사막라면 표지를 보면 햄이 그려져 있어요. 그다음 오뚜기 참깨라면. 아, 와. 이거 그 계란 그 스틱.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그 참기름. 참기름. 참기름. 가끔씩 깜빡하고 참기름이 아래에 있어서 그냥 넣고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오뚜기에서 그걸 개발해야 돼. 자연스럽게 뜨거우면 녹는. 아, 맞아. 녹는 참기름 이 정도면 개발해야 돼. 옆에 같은 근근. 삼양과 참깨라면 튀김오동 사리공탕 원조자뽕 왕뚜껑 어린데 왕뚜껑 진짜 많이 먹거든요 이 왕뚜껑이 한창 유행했을 때가 있어요 갓성비다 양이 많고 가격도 저렴해서 저는 진짜 군대에서 가장 많이 먹, 먹게 하거든요 음... 김치 왕뚜껑 근데 맛있어요 근데 군대에서 먹으니까 맛있는 거죠 밖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왕뚜껑 애들도 삽질한 적이 있어요 아세요? 왕뚜껑이 중간에 뚜껑을 없애가지고 이게 무슨 뚜껑이냐 라고 했던 경험이 있어요 얘네들도 그래서 그때 매출이 확 떨어졌다가 뚜껑을 다시 부활시켰어요 뚜껑에 이제 이거 선도 만들었잖아요 반찬 놔 먹으라고 그리고 왕뚜껑이 매력 큰 뚜껑 에다가 위에 올려가지고 라면 이렇게 뭔가 되게 그릇은 큰데 라면 요만큼만 있어 음. 그리고 이 라면은 물가가 계속 그대로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견제를 한대요 우리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저렴한 식재료다 보니까 서민 경제를 위해서 가격을 안 올린다고 해요 자 밑에 새우탕 농심 이거 많이 드셔보셨나요? 저는 새우... g r a c i a s 잘안 먹어봤어요. 뭐 신라면, 진라면, 그리고 만성 탕면류는 음. 솔직히 맛이 조금 차이 있겠지만 너무 다르다라는 걸못 느끼거든. 근데 참깨라면이랑 새우탕 아. 이두 개는 국물이 땡길 때나 많이 먹어. 국물 맛이 확 다르거든. 근데 이게 한번 제가 먹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새우가 있어요, 이렇게 조그맣게. 음. 근데 그 비린내가 약간 좀 인위적인 비린내. 아. 저는 선호하는 비린내는 아니었어.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 응, 음,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아. 맞아요. 새우탕도 새우탕만의 그 맛이 있잖아요. 새우탕은 맛이 안 바뀐 것 같아. 요 그대로인 것 같아. 개인적으로. 나는 그리고 참깨라면이랑 새우탕은 무조건 컵라면으로 먹어요. 아, 그거는 그렇죠. 컵라면이 더 맛있어. 그리고 진짬뽕. 진짬뽕 나올 때 충격이었죠. 그때 4대 짬뽕이 있었잖아요. 진짬뽕, 무슨 빵, 짬뽕 짬뽕 짬뽕, 짬뽕, 짬뽕, 짬뽕, 짬뽕 있었는데 결국 살아남은 건저 진짬뽕이다. 특징 하나 있죠. 진짬뽕은 불맛이 납니다. 응. 그액상에 하나 더 있거든요. 그걸 뿌려 먹으면 불맛이 나. 그래서 약간 불맛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진짬뽕을 추천드려요. 저는. 자, 두 번째. 여기서 나오자. 튀김 우동. 김치 사발면? 짜왕. 우육탕면? 최고기 미역국 라면? 이게 은근히 그 마니아틱한 느낌이죠. 와 이걸로 먹는다고? 야 이게 은근히 맛있대. 그리고 애기들이 좋아한대. 어린신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라면 먹이기에는 약간 좀 얘들 아... 건강도 챙겨야 되고 해서 그래서 많이 팔린대. 자 이거는 먹진 않았는데 이 미역이 너무 많다고 오히려 너무 많아서 면을 먹는 건지 미역을 먹는 건지 몰랐다? 라고 들었어. 난 먹진 않았지만. 그리고 이거 면 빼고 그냥 국만 끓이면 미역국이 그래서 아침에 밥하게 기차 갈때 미역국만 먹고 싶으면 면 빼로 해가지고 국만 해서 먹으면 돼 그래서 한창 히트를 했다. 그 옆에는요? 열라면. 사리곰탕. 꼬꼬면. 오징어짬뽕. 아, 오짬 인정하죠? 자, 오징어짬뽕 맛있어요. 오짬뽕. 전 개인적으로 짜파구로 있잖아요. 오징어짬뽕 하면 더 맛있습니다. 아, 근데 오징어짬뽕 싫어요. 왜요? 짜파게티랑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해놓고서. 왜냐면, 자기 혼자 먹으면 밍밍해요, 좀. 건더기가 진짜? 좀 없어요. 진짬뽕은 약간 좀 기름기가 많이 떠있다면, 응. 오징어짬뽕은 그냥 진짜 그 기름이 많이 올라있지도 않고, 되게 그냥 얼큰한 맛에 되게 많이 먹는 오징어짬뽕. 맛있지? 땡기 때 있지? 너구리랑 둘이 약간 해불라면 의 양산맥이잖아요. 솔직히, 오짬 먹을 바 너구리 먹어요. 나가사키 짬뽕, 부대찌개면, 맛짬뽕 이제 좀합위피어네요잘 몰라요 나가사키 짬뽕 한명이구나 이것도 나가사키 짬뽕 한때 진짜 좋아하는데 진짜 많이 먹었지 부대찌개 이 라면도 진짜 땡길 때가 있어 경기 근무할 때 이제 부대에서 이것도 사줬는데 처음 먹어봤거든요? 국물이 기가 막히고 여기에는 이만한 소시지 하나 들어있습니다 아니, 몇 개가 국물이 좀 특이해요 부대찌개 맛이 나 실제로 자 뒤에 맛짬뽕 아 이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처음 봐요 나도 처음 들어봐 맛있을까? 맛있겠지? 나가사키 짬뽕이랑 비등할 정도면 뭐 음. 밑에 나가기 전에 여기 그 위에 라면? 스낵면! 감자면! 짜왕! 어나 옛날에 아빠가 해준 짜장 먹고 다시 두번 다시는 안 먹었는데 왜? 엄마 아빠가 먹고 됐나 봐 기생충을 보고 영감을 받으셨는지 음. 갑자기 비싼 소고기를 막 음. 썰더니 짜왕으로 해주시는 거야 짜파게티로 음. 해주시면 음. 되는데 음. 음. 음. 짜왕 맛없어요 소신발언? 소신발언? 솔직히 짜왕 먹을 바에는 짜파게티 먹는다 이게 왠지 아세요? 우리 추억의 맛을 찾기 때문이에요 왜냐 사람들은 어쨌든 보수적으로 내가 했던 걸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짜왕이 나왔지만 짜파게티를 이길 순 없겠죠 근데 짜파게티 이배에 짜장라면들은 다 죽였어요 짜파게티가 자극적인 끝판왕이라면 짜왕은 불맛이 조금 느껴지는 음, 담백한 맞아, 맞아. 짜장면 느낌이어서 이것도 먹, 먹는 사람들이 많죠. 음. 자맨 밑에 그 옆에 정답 맛짜장 정답 치즈라면 홍석촌라면 꼬꼬면? 꽃구면? 마지막은요 꼬꼬면이에요 꼬꼬면 꽃구면. 어 꼬꼬면은 봉지라면이 더 많이 팔렸네요? 이경규님의 꼬꼬면이죠 네뭐 2011년인가 2년인가? 엄청 유행했어가지고 네, 신국물 라면이 유행했잖아요 꼬꼬면 아, 네. 나가사키 짬뽕 등이 나, 많이 나와가지고 한창 했었다 네뭐 카운터에 밑에 숨겨놓고 팔고 막 그러셨다 하더라고요 한창 유명했죠 그게 다 고기가 올라가 있어가지고 솔직히 맞아. 솔직히 맛있어 요뭐 어, 나도 솔직히 맛있어 어. 그면 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분식 라면 이렇게 알아봤는데 인정하시나요? 사실 여기까지는 인정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못 보던 게 나오고 내가 자주 보던 건데 좀더 하이랭크에 있네?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요즘은 또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어요. 왜요? 아 그건 아니지. 거의 비슷해요. 제 기준 1등은 안성탕면입니다. 이래서 너무너무 대중화돼 있고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좋아하는 메뉴다 보니까 라면 먹고 갈래라는 말이 나온가 싶어요. 간편하기도 어... 하고 배고플 때 라면 많은 게 없긴 하죠. 이런이 정도가 있다는 걸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결론은 유진이에게 말하겠습니다. 미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